아, 전철 들어오나보다 자기야, 우리 이거 타면 어디서 갈아타? 어... 거기서 갈아타면 바로 공연장까지 가나? 음! 편하다 생각보다 가깝네 근데 전철은 안 막혀서 좋은데 사만 하면 불편하잖아 나만 그런가? <웃음> 근데 오늘 왜 이렇게 이쁘게 나왔어? 공연 보러 간다고 그렇게 이쁘게 온 거야? 평소에도 이쁜데 오늘은 더 이쁘네 그 검은색 원피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내 취향인데? 저기, 혹시 애인 있으세요? 없으시면 저랑 사귀지 않으실래요? 아니 아니, 저한테 연락처 주시지 않으실래요? 너무 제 스타일이셔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<웃음> 아니, 내가 오늘 처음 널 봤으면 이렇게 와서 대시했을것 같아 맞지, 맞아 나 벽장이지 절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오늘 네 모습이 너무 이뻐서 벽장 문 깨부시고 나왔을 거야 <웃음> 아 진짜라고 그만큼 오늘 너무 이뻐 치마가 조금 짧은 것 빼고는 완벽해 음, 나 혼자 보기 아깝네 오늘 내가 사진 많이 찍어줄게 알았지? 와. <웃음> 아. 자기야, 지금 이상한, 뭐지? 아. <웃음> 엄청 당황스럽다. 저 남자 지금 자기한테 번호 따로 온 거야? 아. 아. 짜증나 맘에 안 들어 자기야 이옷 입어 어 뭐라도 걸치고 있어 지금 쟤네들이 너 저렇게 보는 거 싫어 아니 언제 봤다고 전화번호를 물어보러 와? 아까 내가 한건 장난이고 상관극이었잖아 누가 진짜로 이렇게 자기한테 대쉬할 줄 알았나? 아, 기분 나빠. 내 눈에 이뻐 보이면 다른 사람 눈에도 이뻐 보이는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. 내가 바보 같았어. 이쁘다고 좋아하면 안 됐어. 자기야. 우리 오 바꿔 입을까? 나도 치마긴 해도 자기 것보단 좀더 길잖아 그러지 말고 바꿔 입자 어 그리고 마스크랑 모자도 사자 너 얼굴 가리고 댕겨 아니지 히잡을 사자 얼굴 칭칭 감고 눈만 빼놔 내가 너 알아볼게 어때? 히. <웃음> 기분 나쁘다고 애인이 이뻐서 좋긴 한데 남자고 여자고 다너 좋다고 달려드는 거 보면 하 너무 흘리고 댕기지 마. 자기가 흘리고 싶어서 흘리는 거 아니라는 거 알지만 안 돼. 흘리지 마. 더 이상 흘리지 마. 방금처럼 또 대시 받으면 어떡해. 하... 나 지금 굉장히 불안해. 자기가 이뻐서 불안하고 불안하고 또 불안해 하.. 어떡하지? 어떻게야 사람들이 자기를 냅둘까? 응너 이마에 내거라고 이름이라도 써야될까? 그럼 자기야 뽀뽀하자 응 여기서 방금 자기 전화번호 따라온 남자 앞에서 맞아, 저 사람이 봤으면 좋겠어 벽장? 하 오늘부로 벽장 깨부시고 나올 거라고 아까 전에 그랬지 오늘 너가 너무 예뻐서 벽장 깨부실 것 같다고 지금 깨부실래 응 애인인 거티좀 내자 안 되겠어 저 남자가 봤으면 좋겠어 너가 내 여자라는 거 내가 네 거라는 거 네가 내 거라는 거 확인시켜주고 싶단 말이야 까였는데도 계속 쳐다보잖아 우리 지금 그러니까 뽀뽀하자 자기 원래 전애인들이랑은 뽀뽀했다며 나 때문에 그동안 밖에서 손도 안 잡고 뽀뽀도 안하고 그랬던거잖아 그러니까 오늘 다 깨부시자 그거 손도 잡고 뽀뽀도 하자 일로와 <웃음> 봤어? 봤어? 저 사람들 표정 봤어? <웃음> 아 별거 아니네 벽장 깨부시는 거 이거 별거 아니었네 앞으로 어딜 가도 우리 티내고 댕기자응 내가 자기 지키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앞으로 손도 잡고 뽀뽀도 하고 그러자 어? 저런 쭉정이 같은 놈들이 자기한테 대시 못하게 할 거야. 어? 우리 내릴 때 됐다. 일로와. 손 잡아. 당당하게 내릴 거야, 나 이제. <웃음> 가요, 자기야.